싸늘하다,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고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.. n Cook, j a s 다시! <웃음> <타 Schule> 무조건 백이냐 뭐야? 내 배하고 정정다 아, 액션 좋아 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린한테 편의성 개선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뇨? 패치 쓰고 있네 영지 집사가 <웃음> 웃는게 제일 어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액션 <웃음> <웃음> 대사막! 대사막! 빨리 찍어! 대사막을 빨리 찍어는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대사막! 대사막! 대사막! 대사막! 대사막! 대사막 이라 s 다시! <웃음> 자 레디! 액션! <웃음> 이 아기로 봐야죠! 오! 아기가! 이러면서 약간 <웃음> 이런 느낌이잖아요? <웃음> <웃음> 액션! 드세요! 같이 드시는 같이 아, 같이 는거그아 아, 지락아저 손가락 차 그렇지! <웃음> 손가락 탁! <웃음> <나는 것 같은데>. <웃음> <웃음> 액션! 대사막이네? 대사막이요? 근한 네, 번만 더 해볼게.. 한번 여자, 더해볼자자 레디! 액션! 아이급그편 혹시 개선이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아 <남이. 웃음>